여러분 환상의 겨울나라 킬킬킬 와 이거 업데이트 리뷰하는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죠? 음, 환상의 겨울나라 지금 어 16일로 넘어오는 새벽 4시 반인데 네 요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가지고 호다닥 어쩌고저쩌고 해봤습니다 보면은 주간 챌린지 나온 것처럼 또 요런 스킨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살수 있는 스킨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죠? 얼음땡선멸전 뭐 이런것도 있고 뭐야 펭귄 뭐야 어? 아이고 따라했네 하부망 따라했네 이거 펭이 따라했네 음? 신규 어쩌고 저쩌고 한번 볼게요 눈와 <웃음> 이거 괜찮다 처음으로 호그 스킨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응? 음? 처음으로 호그 스킨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 무기 빠르게 한번씩 둘러보고 갈게요 오 이거는 약간 얼음 거식인가봐 어 하는 것도 이꿀 빠는 것도 하늘색으로 변했고요. 네. 오 괜찮은데? 어. 코가 덜렁덜렁거리는 좀 웃기긴 하지만 그리고 생강쿠키에 이게 왜 생강쿠키인지 모르겠네. 에? 뭐지? 이 어울리지 않는 앞치마는 뭐죠? 이상하네. 이게 왜 근데 생강쿠키지 이름이? 그걸 잘 모르겠네. 아 이거 이거 쿠키 모양이 여기 그려져 있긴 하네.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쿠키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죠? <웃음> 뭐지? 그러고 음, 수면 좀 음, 별로 뭐 달라진 거 없죠? 에?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엘프가 참 우리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 거시기인지 알수 있죠? 어 알았어 알았어 너 생각도 그래? 봐봐. 어. 그그러고 이거 이건좀 괜찮다 그쵸? 어.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우리 고양이가 음, 짜증이 잔뜩 났네요. 음 <웃음> 그리고 뭔가 약간 그 고추같이 생긴 그 서양 그 고추 있잖아 할라피뇨같이 생긴 그런 전등이 이렇게 달려있는 타이어 음, 타이어까지 봤고요. 이렇게 타이어 메고 다니죠 항상? 뭐 괜찮네요. 어, 이거 디테일도 여기 눈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역시 역시, 얘랑, 얘는, 뭐 어, 커플이라고 할수 있다. 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차장. 아, 이거 약간, 머시기 익스프레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근데 이렇게, 여기 앞머리 한 가닥 내려와 있는 게, <웃음> 너무 웃긴데? 앞머리, 앞머리 한 가닥이 너무 웃겨요. 응. 음. 그리고 여기 이거, 눈, 이거, 안경, 체, 체인? 이것도 너무 덜렁덜렁 거리는 게 너무 웃긴데? 아무튼. 네. 음, 나쁘진 않은데, 그냥 막 엄청, 막, 짱이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그냥 원래 라인하르트 갑옷에서 눈좀 내렸고, 여기 앞에 좀 기관차처럼 변하고, 그리고 그냥 차장 옷을 입은 것, 그게 끝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옷을 또 이렇게 막, 목까지 쫄라가지고 입어야 하다니, 진짜 라인하르트도 고생이네요. 음, 내할바 아니지만, 킥킥. 오,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칙칙 폭폭, 약간 열차 같은 그런 대가리로 변했고요. 네. 그리고 <웃음> 메인은 펭귄 펭귄입니다. 아 굳이 여기 뒤에 엉덩이 시리게 엉덩이를 굳이 이렇게 파놨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는 이렇게 존나 열심히 덮어놨으면서 앞에랑 옆에는 어 음. 어 근데 여기 안에 이 물통도 좀 달라졌죠? 어 물통도 그냥 물 들어있는 것 같이 생긴 그런 거였는데 조금 달라졌고 여기 이렇게 존나 방정맞게 땡그렁거리는 생선이 달려 있습니다. 네. 오! 설구 너무 귀엽다. 그죠? 설구가 너무 귀엽네. 설구가. 이거 하부왕 따라했네. 우리 펭귄 나오는 거 알고 따라했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발도 펭귄발처럼 생긴 아이고 오늘따라 우리 고양이 시끄럽네. 어. <웃음> 그리고 펭귄 어쩌고 저쩌고 그 색깔을 이용한 그런 이제 냉각총 되시겠고요. 네. 펭귄이었습니다. 메이 펭귄. 그리고 얼음 황제 우와! 이거 그 눈의 여왕 그거인가 봐. 오진다. 그죠? 개멋는데요 있 이거? 여기 뒤에도 얼음 모양이야? 와 여기 이렇게 막 사람 모양 조각상도 있고 여기 비닐에서 갇힌 것 같은 느낌인 건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 위에 아! 이게 사람 모양 형상이 있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이 부분이 티아라네. 이 부분이 왕관이네요. 어 우와 짱이다. 우 오진다리. 응. 이 손을 조금 더 가까이 볼수 없는 게 조금 아쉽네. 어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쵸? 좀 디테일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 쩐다, 오진다. 어. 오지고 지리고 레릿고 어, 오지고요? 장난감 로봇 옛날에 젠야타 호두까기 인형 나왔을때 되게 괜찮았는데 뭔가 그런 느낌일까 싶었더니 이번에는 장난감 로봇 이 뚫려 있는 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진 잘 모르겠고 뒤에 건전지 뚜껑을 뭐 어디다 잃어버렸나 봐요 아, 아 투명이구나 건전지 뚜껑이 오 신기하네 음 그리고 어뭐 이렇게 생겼네요 네음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어. 이 볼도 너무 귀엽네요. 네. 뭐, 아무튼. 응. 음. 괜찮은데요? 어. 그리고, 벌목군. 와, 진짜, 인정사정 없이 못생겼다. <웃음> 진짜 인정사정 없이 못생긴 모습. 예, 그쵸? 인정사정 없이 못생긴 모습입니다. 아유, 정말. 우와, 우와, 우와, 어, 짱 신기 한데요? 우와, 눈 내리는 거 너무 신기하다. 겨우살이 뭔데, 뭔데? 원래 이거 겨우살이 밑에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키스해도 되는 외국 관습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달아 놓는다고 뭐 누가 그 그런 으, 연애 상대가 생길이라는 그런 착각은 일찌감치 접는 게 좋겠어. 음. 그래 우리 고양이도 질내잖아아 포장 풀기 어 폭탄을 선물로 받은 정크시입니다 그죠? 네, 뭐, 그렇네요. 네. 이제 승리 포즈. 겨울에는 항상 이거 건배가 나오는데, 오, 보니까 이거 약간 펭귄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응. 음. 약간 펭귄 느낌인가 봐. 응. 음. 음, 그렇네요. 그러고, 응. 음. 뭐지, 이건? 이 날아다니는 허연 것들은 마시멜로우인가 봐요. 응. 음. 아, 어 순간 개모생긴거 나와서 깜짝 놀랐어. 미쳤나, 진짜. 깜짝놀랐고요네 어, 그렇습니다 음 호라이즌 원이라고 써있는 그 대사 디바 와아 이거 제가 영어로 해놔가지고 음성대사는 <웃음> 음성대사는 좀 그렇네요 그죠 음성대사는 인게임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으로 호떡먹기딱 좋은 날이야 뭐이렇게 말을 하겠죠 음 코코아랑, 뭐, 선물 사줄래? 이렇게 말하는 손브라도 있고, 푸딩 좋아하는 사람 물어보는, 뭐, 트레이서도 있네요. 음, 그 스프레이. <웃음> 네. 이거 기장, 어쩌고저쩌고, 약간 그거, 이제 그 스킨을 그린 것 같은데, <웃음> 음, 네. 그 <그리고> 눈사람. <웃음> 야, 너왜 펭귄 놀래켜, 씹새끼야. 어, 펭귄 너무 귀엽다, 그죠? 어, 펭귄인 척 하는 건가 봐. <웃음> 속내요 펭귄들이, 근데. 와우. 이, <웃음> 이거 너무 웃긴데? 아, 이거 아나, 여기, 여기 앞부분 총 들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요 앞부분에 이 쿠키가 그려진 앞치마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음. 눈사람. 장식품. 오. 아, 못생긴 엘프. 내가 생각한 엘프는 저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여기 벌목군. 아유 시끄러요. 아유 시끄러. 너 놀면 되지. 아, 아유 정말 진짜 쌍방 해동. 서로 녹여주는 중인 것 같네요. 그쵸? 호그랑 라인이랑. 네 얼어붙은 엘프. 쿠키 바다라 어, 이번 겨울 이거 스프레이 되게 그림체 귀엽다. 그쵸? 아, 콧물 났어, 미친. 응, 음, 되게 귀엽네, 그죠? 그리고 이 26시즌 경쟁전 참가하면 주는 스티커고요. 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요거를 하나 사야겠네요. 음, 마침 4 0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짜전 장착! 네. 장착하고 요거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황금, 아! 황금 못사네 이거 와 근데 이게 무기 이렇게 보는 란에 들어가면 좀 자세히 볼수 있거든요 와 이거 이거 이거 손톱에 찔리면 죽겠는데 어. 찔리면 죽겠는데 와 대박이다 근데 이런 여기 장식 디테일이 와 이거 쩌는데 그쵸 이 뒷부분 이거 안관도 너무 멋있고 어. 되게 이번에 좀 디테일 신경을 좀쓴 티가 좀 나네요 그쵸 음. 와 대박 돌돌 이쪽이 공격하는 쪽, 이쪽이 히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에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득뿌득하는 게 있는데 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모습이네요. 멋있네요. 네. 이번에 이번은 진짜 개 마음에 드는데요? 음. 완전 마음에 들어. 바로 구매했습니다. 바로 구매 구매. 음. 아뭐 어, 이번 겨울나라 어쩌고 저쩌고 환상의 겨울나라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거 새스킨은뭐 여기서 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만 어, 호록 올리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럼 여러분, 냥바 키키, 냥바 키키.